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이다. 그죠? 자, 두 번째 시간에는 2019년도 이 천부경 천부경 타로 카드의 신비함을 교육을 이제 1호자부터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는 여기에 우리가 교육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수리사주를 배우신 분, 배우고 있는 분, 10달까지 교육이 수리사주를 떼는 사람. 뭐든지 알겠지? 네. 자, 그럼 왜냐면, 오늘 제가 이런 제시를 한 거는, 자, 1차는 수리사주를 배우신 분, 자, 두 번째는 지금 배우고 있는 중, 교육 중인 사람. 자, 세 번째는 자, 인터넷으로 2월까지 교육이 완료될 수 있는 사람. 이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을 진행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네. 왜? 제가 이 일반적인 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부터 하는 교육은 이 사람들이 우리는 지역 교육센터 지역 교육센터 강사 교육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동안에 우리는 준비는 천천히 잘돼왔다 그죠 준비는 참으로 잘 해놨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본격적인 이 타로 카드가 나오지 않으면서 제가 출판도 일단 다 편집을 해놔 놓고 아주 중단을 해놨인 상태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사단법인 수리 힐링 상담 수리, 힐링, 상담, 협회로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이제 2019년도에는 협회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먼저 자기죠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자격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자격검증에는 우리가 크게 자격증 종류에는 우리는 3급, 2급 1급이라는 세가지 유형의 자격을 갖고 있는거예요세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하는 교육은 이 강사교육이다 자 2급이 우리가 강사교육이라는거에요 3급은 이 강사들이 제자를 배출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응? 이 사모표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 1월 달부터 강의를 한다는 그 자체는, 교육을 한다는 것은 강사가 되기 위한 과직이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은 받지 않고, 강사가 배출이 되고 나게 되게 되면 이것이 우리는 최대한 탑하게 아마 종일 강좌로 아마 빠릿빠릿이 진행해 나가야 될것 같으니까 우리가 늦어도, 어, 4월달, 5월달 정도부터, 5월부터는 우리는 강사, 강사들이 이 상극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을, 뭘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완벽한 강사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 우리는 플러스, 이 강사 교육과 플러스, 우리는 지역 대리점이다. 나는 강사는 하기 싫고, 응? 사업적으로 좀 접근을 하겠다. 무슨지 알겠요 사업적으로 접근하겠다. 자, 그러면, 이 강사가, 강사가, 강사들이 각 지역에서 강사들이 각 지역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용원들을, 상담원들을 교육을 시키갖고 올려보내게 되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최소한의 자격, 응? 검증을 하는 겁니다.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우리는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협회 차원에서 이런 자격증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검증을 하러 오기 위해서는 이 강사의 출, 출석부와 강사의 교육을 정정당당히다 했다는 증명서를 갖고 와야 된다. 뭐든지 알겠습니까? 뭐든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강사 교육과 지역 대리점에서는 일반 사람을 교육을 할수 있는데 이 교육 프로그램은 출석, 출석도 안 되고, 출석도 안 하고, 가짜, 뭐, 자격증 주고 막 있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비극증인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 교육이 끝나고, 그러면 집체 그 테스트를 할 겁니다. 집대 테스트를 해가지고, 여기서 참여해야 하고, 자격증을 받아서 가게 되는 거다. 자, 협회 요원들은, 이제, 이 협, 이것이 협회 요원들. 협회 자격증을 받아간 사람은 이무가 부여집니다 무슨 님무 가르치는. 아, 아니지. 상담을 하는데 이 협회가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는 협비가 내야 된다. 자격증 받아가는 듯에 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이 저작권, 저작권과 이 특허권에 모두 다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각서를 남도 해원하면 이 글쓰게 됩니다. 여기서는 자기가 배워서 그 다음에 특허권과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협회의 회원이라는거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는 1년에 협비를 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런 특별 집체 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전개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강사 교육 강사교육은 지금 처음이니까 시험문제 낼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5번 교육에는, 첫번째 교육에는 무시험입니다 무시험 자격증 배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이 강사들 중에서 자, 일급 가정, 이거는 지도자 가정이다 자, 여러 들은 앞으로 이런 지역들이라면 이것은 교육센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육센터에서 강의를 할수 있는 것그 다음에 협회 차원에서 강의를 할수 있는 것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학교에서 강의를 할수 있는 것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등급에는 분명한 그것이 필요하다 1급이 아닌 데 아닌 사람들은 절대로 이 가정을 이 과목을 가지고 학교 가서 강의를 못한다 자칫 잘못해갖고, 순 엉터리로 옛날에 엉터리로 가르치고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못한다. 그래서, 이, 이거 강사를 교육을 푸드한 사람이, 이런 자기 교육을 받고이 사람에 한해서, 외부로, 외부로 갈수 있는 체제가 아마 협회에서 만들어질 거다. 뭐든지 알겠죠 아무리 시도 때도 없이 내학배웠다 어? 전부 다사꾸을 만들어 갖고 온천지사꾸라든이 파란치게 하는 그런 구조는 없다는 거다. 보이신다 그지? 그러면 이 협회는 이게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이? 저는 우리가 어떻게 수리 힐링연구소에서 이 협회로 그 모든 근원을 협회로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먹과잘 살아라고 미리. 무슨 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런 것이 있지만은 여기는 회패로 제출해야 할 로얄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계산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상급은 뭘까? 내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천부경 타로 카드로 상담할 수 있다는 자격증이고, 이거는 어떻게? 내가 교육을 해가지고 제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건 외부로는 못 간다. 일급이 되게 되면 학교에 뭐 평생 교육원이 되든 정규 가정이 되든 별도 외부에 강의를 할수 있는 자격을 가져. 왜? 실력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가지 말라는 거다. 여기서협 회피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할 겁니다. 이제는, 응? 전부 다, 이물 따나, 전부 다 이뭐 도로는 비슷하게 만들고 자뭐 살군 비슷하게 만들고 뭐 사자들만 만들어가고 여기도 사자 저기도 사자 이거는 절대 없다는 거다 무슨 뜻겠죠자 그래서 이 지역 대리점과 지역 대리점 이거는 교육센터입니다. 이 강사는 개인지도 해도 돼요 무슨 뜻겠죠 강사는 개인지도 해도 되지만은 이 지역 대리점은 이 사무실이 있어요 교육원이 있어요 이? 이 지역 대리점은 각 도시별로 강력과 어느 소도시별로 교육원이 만들어지게 될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있어집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1월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풀타임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는 하루 종일 강좌를 별로 안 했는데 올게 들어와서는 뭐할 시간도 없고요 이런 거 못했지만 은 이거는 바쁘기 때문에 단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응? 늦어도 10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는 매주 풀타임 교육을 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재미있을 거네 그지 그냥 일반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카드를 펼쳐놔놓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어떤 상담도 뭐, 이거 타로카드는 상담 안되고 사진밖에 상담 안되고 이 소리 없다 여기는 모든 것을 다 상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개는 모든 것을 다 상담할 수 있는 거요 그래서 이 교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자 그러면 현재는이이급강사들이 임시로 우리는 상급, 나중에는, 다음 파수는 상급 시험을 내겠지만, 1급이 되게 되면, 이 검정 시험, 검정 가정을, 검정 가정을 우리는 치료해야 된다. 그지 그럼 이 지역 대리점은 이름이 뭘까요? 수리 힐링 상담 협회, 머슨머슨 지부. 머슨 지부, 지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 속에 우리는 교육센터, 뭐, 경남 교육센터, 뭐, 어, 창원 교육센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구조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그것이 몫이 아니라 이것이 사단법인이고 내가 이것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인에 여러분들을, 이, 이런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따단 주는 거예요 이것도 못 받아보면 바보겠지. 이것도 못 받아보면 뭐 정말로 바보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강의하는 분은 일반 강의하고 달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이상에서 강의가 되는데. 그럼 정말로 유명 강사는 뭐 일급이 돼야 유명 강사를 하지만 내가 일반적으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 교육은 이 차차 이제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지. 그지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상담을 우리는 평정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거고 자그 다음에 이것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 제 목표였죠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상당하는 사람 저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이것을 갖고 심리도 다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어, DB 수리사주와 수리사주 DB 연도 모바일 상담 시스템을 뭐올게 안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면 개통을 할까 싶다 어 아직 여기서 자, 여기에 여기에 우리는 참여하는 사람들 참조 전문가들, 상담 전문가들 그죠? 상담 전문가는 이급은안 되고 1급만 하겠습니다 뭐든지 알겠죠? 왜? 상담이 똑바로 안되고 얼릉뚱딱하고 이러면 안되고 이급 자격증도 안되고 이급 자격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만 우리는 상담을 해요. 정의의 정의의 요원들만 우리는 상담을 해요. 자, 이 전문가는 이 전문가는 제가 솔직히 이야기했지만 은 이것이 완벽하게 되고 계획대로만 된다면 가정입니다. 계획대로만 된다고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직장이든, 어떤 직업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금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대접을 받을 것이요. 명예적으로도 대접을 받을 것이요. 이거는 교육도 되고, 시험, 시험 입시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상남도 되고, 이일급은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해? 이 협회를 끼고 가지만은 이것은 대단한 전문가로서 우리가 미래의 가장 고급 두뇌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을 것이라고 정말로 차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자리도 너무 없고 그제 나라도 유태를태하고그 다음에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최고의 최고의 지역군으로 여러분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있겠죠? 그렇죠? 태어날 수 있을 거지. 자, 그러면 이 계획대로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가면서 지금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자, 이번에 하는 것은 강사교육과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는 강사교육과 우리는 대리점 교육이라 했다 그죠? 강사교육과 대리점이니까 이 대리점은 우리가 대리점, 말이 대리점이지 우리는 교육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 대리점은 여러 개줄 수가 없어요 자, 일급을 일급 자격을 치를 수 있는 광역 자이 대리점에는 일급은 광역에만 있고 2급은 우리는 근력별 도시에 두고자 하는거예요 그 지금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어 자기가 특별한 그 어, 사업적 개념을 가지고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우리가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음, 그, 제가 시간적 여상 시간적 유상 일단 대전에서 일요일마다 10시 30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지 왜? 여기에 우리는 협회가 여기 있으니까 응? 음두대 가서 교육을 이때 갖고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것을 좋아하겠지만 서울에는 일단 한번 보고 아니면 서울에 혹시 서울에 이제 복잡해 복잡해질 것 같으면 여기서 수행이 안되고 나눠야 될것 같으면 서울에는 두번째 서울에서는 다른 것을 모두 적고 다른 것을 모두 적고 이 토요일 강좌를 이거는 종일 강좌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우리는 강좌를 할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전에서 일요일마다 10시 30분으로 하게 되고, 서울에서는 많으면 나눠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일 교육을, 일 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작하는 것은 타로카드가 나와야 타로카드가 제작이 돼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책이 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천부경 타로카드는 이론이 굉장히 많다는 거다. 모든 상담을 다할수 있기 때문에이 이론을 모두 펴야 된다는 거다. 그치? 그러면 실기는 타로카드와 책이 노루서부터 진행하고 그 앞에 과정을 지금 한두달 동안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2급에 해당되는 선생님이 선생님인데 해당할 수 있는 이 교육프로그램을 1월달부터 2월말까지 전개를 하겠습니다 1월부터 이것이 없죠 1차, 1차는 기본교육인데 이것은 1월부터 2월말까지 이거는 카드를 여러분들이 손에 안됩니다 왜? 카드를 손대기, 손대기 시작하게 되면 공부가 기초가 안돼 뭔지 알지 카드에, 사람들이 카드에 눈이 멀어버리면 벌써부터 이론이 머리에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론이 굉장히 많다는 것 같아요. 숫자 심리의 이론, 숫자 연산법의 이론, 타로 카드의 이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수리사주와, 수리사주와의 접목 이론, 그 다음에 우리는 수리사주에서 못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유금 비법이라든지, 이 푸는 지기를안변운 사람들이 있어. 이것도 우리는 간략하게 이론적으로 풀어내야만 이것을 완벽하게 풀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교육을 우리는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1차 기본 교육을 연말까지 끝내고 이때까지 책과 타로 카드를 우리는 가지고 2차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기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3, 4월달 범죄 내에서 3월달은 교육을 못하게 하고 4월달부터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개별 강좌를 진행해도 된다. 이때부터 개별 강좌를 진행한다. 자 그래서 수리사주를 배우지 않고 타르 카드만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파생되는 강사들에 의해서 강사들에 의해서 찾아가서 뵈야 되고 이대리성과 적으십시오 이대리성과 이것은 메시지로 신청을 하세요 메시지로 있 제가 필요한 사람은 또 전화를 하겠지만 메시지로 010-8558-3000번 자 보정입니다 마무모 대고 전화하지 말고 응? 메시지를 먼저 넣고 먼저 뭐 넣어놓으면 내가 전화를 할게 응? 시도대답지 전화할 뻔 마음 머리 아프니까 응? 자 그래서 응? 언제든지 메시지를 넣어주시면 제가 그 답신을 할게요 응? 자 여기에 신청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 이것은 2차 교육이 진행됐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이 타로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죠? 타로 카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는 천부경 타로 카드 상담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이 상담법에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범주만 들어있어요. 여기서 나중에 깊이 있는 거뭐 이것까지는 없어요.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이 두뇌와 심리를 읽어내기 위해서 이 브레인 미션 이 명상법 이것이 한 세트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돈이 좀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여기에 이한 세트 값이 가격이 아직까지 얼마인지 모르겠고 이 가격 플러스 우리는 강사, 교육비도 좀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강사 교육비. 대리점은 우리는 별도로 대리점일 경우에는 자 대리점일 경우에는 이 상당 강사 교육이 아니고 대리점일 경우에는 그 수리 사주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 정의에 우리는, 어? 능력자를 구하기 위해서, 수리사조, 이거 상담 안 하고, 사업적으로만 접근해야 된다. 교육 프로그램 왜? 강사들은 많이 있으니까 불러서라는 거다. 예, 되시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는데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 기본, 기본적인 이 타로카드가 이게 있어요. 교육, 교육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타로카드와 타로카드 상담법은 여러분들 시중에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사쿠라들만 가져와. 그래서 이정의요원들 배우는 사람들인데만 팔 것이며 이 강사, 강사와 강사 대리점을 통해서만 이 책과 이 타로카드를 팔 것입니다. 묻는지 알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인데는 만일 강사라 할지라도 교육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데 카드를 팔은 사람들은 나중에 강사자격점다박탈합니다 무슨 얘기지? 그리고 교육도 필요하지 않은데 엉뚱 사람이 카드를 갖고 있을 때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추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카드가 누출되든지넘인데 엉뚱한 데가 가게 되게 되면 그거는 바로 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올바른 상담을 할수 있고, 우리가 최선을 노력해고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그런 협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미래 후배들, 미래 제자들이 먹고 살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학문적으로 기반이, 기반을 닦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010 8 5 5 8국의 3,000번으로 메시지를, 여기서는 어떻게, 해? 강사들은 수리사주가 어떻게, 해? 배운 사람, 배우고 있는 사람, 지금 동영상 강좌가 열말까지 끝낼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한다. 자, 대리즘은 이 강사 교육과 수리사주하고는 상관없이, 이교육센터 교육센터를 징계하기 위해서 강력 자리가 되던 지역들, 그래서 강력은 아직까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각 도시별로 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 여러 군데 많이 있어도 돼. 서울 같은 데, 부산 같은 데큰 도시에는 응? 여러 군데 이 교육센터가 있어도 강건이 없고 그렇지만은 나중에 강력 교육센터는 강력 교육센터는 뭐 대부분의 하나. 부산에 하나, 막 강주에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가게 될 구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도 이 타로카도를 내 마음에 들 만큼 걸리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인데 이그 걸리 달라고 했지만은 전부 다불가했어요 이런 끼가 없다는 거죠 그 전문성이 없다는 거죠 오븐에는 이것이 완벽하게 해결돼가지고 이제 진행이 착착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 때는 어? 이것을 가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타로 카드를 교체해야 될 강사들 타로 카드를 교체해야 될 것은 원품을 했해야 된다 없으면 이 통째로 살아요, 알았죠 교육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교육받지 않은 사람인 데는 이것을 팔지도 않을 것이며 일반 사람인데 가지도 않을 것이다 오케이? 네 그리고 5분 교육에는 좀 탑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꾹꾹꾹꾹 조는 사람들 그렇죠. 숙제하라고 숙제 행을 하는데 숙제 안 해오는 사람들 왜 그렇죠. 오라고 했는데 왜 오지 않고 대충대충 넘어가려는 사람들 그거는 그렇죠. 퇴출이다 정말로 그런 사람은 퇴출이다잉. 가서 필요 없다는 거다잉. 그래서, 5번 교육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 우리가 남민대 가르치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사람보다 10배는 내가 많은 지식을 섭득해야 돼. 타로카드, 장난치는 거 요것만 배우면 안 된다는 거다그지 타로카드 없이, 천부경이 무엇이면, 천부경이 타로 가두고 어떻게 가야 되고, 이 천부경이 가두고 어떻게 상담해야 되고, 이 이론을 완벽하게 터득해야 된다는 거다. 그래야 가르치는 거잖아. 타로가 이 장난치는 것 같고, 이거 같고, 어, 내가 강사라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심신가정도 우리가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강사들은 책임감이 굉장히, 이 중요해요. 이? 왜? 그 사람이, 출석도 하고, 체크해가지고, 이것을 보내게 되게 되면, 그 강사를 믿고, 협회에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테스트하는 것은 간단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강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에는이 특출한 이 부분들은, 이제 사상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타로 카드는, 앞으로 미래의 전 세계, 음? 네. 전 세계로 우리가 아마 펼쳐지게 될큰 그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 협회가, 협회 차원에서 우리가 아주 잘 운전해 주기를 저희 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협회도 유능한, 어떻게? 조사. 아, 교수. 교수, 교수들도 뽑고, 후원자도 뽑고, 운전자도 뽑고, 이런, 이런 응? 것으로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먹고 살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닦아 가게 되고, 우리가 따뜻하게 잘 먹고 잘살수 있어야, 내가 가르친 사람, 내가 가르친 제자, 내가 가르친 이 학생들인데, 미래가 있지 않겠나? 그지, 우리도 밥도 먹는 팔국에 누구보고 가면 배우라는 말이에요.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갈수 있는 이런 기반을 터득하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인데 지금 아는 사람인데 빨리 일어해갖고 이것을 정리를 할수 있고 유튜브를 보라고 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할게요. 감습니다 그래서 일반 강좌들은 많은 부분들은 유튜브로써 공개하도록 할게요. 주겠습니다.